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채도 없고 인턴 자리도 없고 그렇잖아 어, 얘들아 대박 대박 대박 그, 조이노스 코리아 인턴 모집 일정 떴어 봐봐봐봐 어, 대박 모집 일정 확인해보자 그래? 조이너스 코리아는 서울시 소관 비영리단체로서 국내 최대 20여가지 언어문화 재능 활동가들을 행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모집 일정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스 코리아. 기 인턴을 모집합니다.